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주름, 눈가 처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도 뭐 눈가 처짐 이라든지 이마주름 때문에 벤자민 리프팅 많이 하러 내원 하시거든요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어 3, 40대 정도가 되면은 눈가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가가 좀 처지니까 눈가가 좀 약간 명료하지 않아요 약간 또렷하지 않고 뭔가 사람이 약간 좀 흐리멍텅해 보여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이마리를 좀 약간 올려놓으면 이건 눈가가 좀 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시기도 하고 한 50대 정도가 되면 어, 이 미간 사이가 약간 찌그러진다고 이마가 오랜 기간 동안 처져 있기도 하고 인상도 쓰고 하기 때문에 이 미간 사이가 헐짝 짝을 짝을 하면서 약간 좀.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나 이것 좀 펴줘 강원장 이러면서 내원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나이 때마다 약간 내가 이마 리프팅을 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 나는 이상하게 눈만 뜨면 주름이 생겨 나 원래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마를 이용해서 눈을 뜨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40대 정도 되면 정말 깊은 주름이 생겨 있는 편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름이 늘어나 있거든요 왜냐면 조직이 늘어 나서 그래요. 조직이 늘어나서 예전에 이렇게 주름이 심하진 않았지만 내가 뭐 인상을 쓴 것도 아닌데 그냥 눈만 단지 눈만 떴는데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벤자민 리프팅 이마 리프팅을 하러 내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벤자민 리프팅만으로 이뭐 이마리가 이다막 매끈하고 예뻐지고 주름이 다 펴질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30대부터 40대까지라도 약간 좀 관리를 좀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은 이마 모양이 일반적으로 약간 매끈하고 예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꺼지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벤자민 리프팅 단독으로 시술을 하셔도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마가 좀 많이 꺼져 있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약간 꺼져 있는 부분만 좀 자연스럽게 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이마가 꺼져있으면 더 울퉁불퉁해 보이니까 매끈한 느낌이 없어서 이 벤자민 리프팅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또 그에 반해서 또 이게 너무 무거우면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세요 나 그럼 이마 너무 커서 빵빵해서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 저막뭘 많이 하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는 거 <웃음> 뭐지 그게? <웃음> 어쨌든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넣거나 하지 않고 정말 약간 꺼져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좀 메꾸는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뭐 베이비 콜라겐 같은 걸 컨비네이션 이용해서 하,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마를 유독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를 같이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주름의 패턴, 이마의 모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시술을 좀 약간 컨비네이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단독 시술만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눈가 처짐이라든지 이마 주름을 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벤자민 리프팅을 하고 나면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고 얼마나 유지되는가 이래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소개를 드린 것처럼 벤자민 리프팅은 하고 나면 한첫 번째 달부터 한 4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저는 사실 약간 효과가 약간 좀 피크가 칠때 얼굴을 보면은 한 2개월째 한 3개월째 좋았다가 약간 효과팍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약간 벤자민 리프팅을 할 때는 제가 시술을 한지한 6개월째 쯤에 드는 데, 어 약간 계속 좋아지는 느낌을 받았었지만 또 환자분들이 느끼는 기대감이 너무 클까봐 그 기대감을 좀 줄여주고자 약간 좀더 훨씬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시술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금 시술을 하러 오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환자분들이 자기는 6개월째 훨씬 좋았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팽팽해지는 것 같다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용하는 실 같은 경우에도 그 실이 녹으려고 하면 한 6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끊임없이 사실은 어, 피부에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콜라겐 재생이 일어나는 거라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그리고 나서도 약간 조금씩 떨어지긴 하긴 하겠죠. 긴하 그래서 저희가 벤자민 리프팅 같은 경우 유지요법은 한 처음에 두 번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한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이에 따라서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리프팅이라는 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대 때 리프팅을 시작한 사람은 20대의 느낌을 오래 가져가시는 거예요. 30대 때 시작하신 분들은 30대 느낌을 오래 가져가는 거고 40, 5 0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 느낌을 사실은 좀 가져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티에이징이 정말 막 10년, 20년 젊게 할순 없다 내가 보면 약간 한 5년 정도 정말 맥수로 보면 젊어질 수 있다 이러는 건데 젊었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런 느낌이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술을 해도 사실 좋은 느낌이 계속 가는 건데 50대부터 처음 하신 분들은 막 내가 20대가 되고자 하시 않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50대든 60대든 유지요법은 1년에 한번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실 아, 두께에 대한 효과 우선 실을 저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가 실을 좀 아한 2년 3년간 좀안안 안 했어요. 접었다고 표현하죠. 그죠. 접었던 게 뭐냐면 이제 얼굴 리프팅을 위해서 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실이 사실 너무 두꺼우면은 녹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면 저희 병원에는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5년, 7년, 10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롱텀 팔로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고 어또 나도 해 보고 뭐 이런 걸 느껴 보면서 이런 시술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두꺼운 실이었어요. 얇은 실 같은 경우는 만족도는 좀뭐 즉각적인 만족도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없고 근데 두꺼운 실을 한다라고 하면 그 즉각적인 리프팅은 좀 잠깐 반짝이지만 효과가 오래가냐 또 그렇지도 않고 또 부작용은 또 약간 사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남는. 그래서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두껍거나 뭐 그런 실을 선호하지 않고 얇은 실 중에서 실을 최대한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얇은 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실 개수를 많이 넣는 게 좋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얼굴에다 너무 많이 쓰면 너무 많이 붓고 생활이 불편하니까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내가 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도 지금 벤자메 리프팅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말씀드리면 이 내부 자료가 다 공개되잖아요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네, 어, 여기까지가 이마 처짐 눈 처짐, 이마 주름에 대한 저의 영상이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